네 여기는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마늘밭인데요. 어 저희가 2월 달에 왔을 때 거긴 죽어가는 마늘밭이었는데. 네.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슈퍼. 있는 중입니다. <웃음>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음 봄에 추비 이제 슈퍼 추비 지금 한두번 정도 줬고요. 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죽다 살았죠? <웃음> <웃음> <웃음> 겨울, 올겨울처럼 추운에 부직포 안 씌우는 바람에 뭐 순이 다 말라서 중간 몸통만 남아있다가 이제 탄력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이 2월 9일, 네. 지금 슈퍼농부 마늘밭에 왔는데요. 마늘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여기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마늘밭인데요. 어, 저희가 2월달에 왔을 때, 거진 죽어가는 마늘밭이었는데 네. 지금 많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이게 보통 부직포덮으시 분들이 보면은 야저 나도 저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기적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웃음> 망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이 슈퍼동부가왜 부직포를 안 덮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조금 일찍 심기도 했고 이제 가을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겨울 12월 초에 이 정도 비슷하게, 지금까지 요거보단 조금 작을 정도로 커갖고, 음. 괜히 또 부직포 씌우면 너무 우짜하지 않을까. <웃음>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직포 씌우고 음. 했던 자리들보다는 아직까지 성장이 많이 느리지만, 날씨가 이제 따뜻한 봄이 왔죠? 네. 물주고, 뭐, 영양 공급해주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하는 날까지 열심히 잘 관리해서 또 좋은 결실 맺어야죠. <웃음> 그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음, 봄에 추비 이제 슈퍼 추비 지금 한두번 정도 줬고요. 예. 지금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니까 지금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입마름병이 올 거거든요. 네. 어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 입마름병 약을 살포를 하시고. 그 다음 조금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은 마늘에 녹병이 옵니다 음. 녹병은 눈에 보였다 그러면 은 약을 쳐도 잘 듣질 않습니다 어, 눈에 보이기 전에 어, 4월 한 중순이나 일정도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5월 달 접어들 때쯤 되면 녹병을 필히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살균 살충제들 이제 뭐 농협이나 농협방 가시면 입마른 병약, 뭐 녹병약, 그 다음 뭐 살충제 하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쳐 주시면 어 훨씬 좋은 작황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겨울 전에 있던 이 잎이 다들 말라 가지고요? <웃음> 맞습니다. 잎이. 잎이 한네 다섯 개는 죽은 것 같아요. <웃음> 겨울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경남 지방이나 저기 남쪽 지방은 부직포로 안 씌워도 되지만 북쪽 지방 음. 어 분들은 부직포 씌워요. 아, 보험 드나 생각하시고 필히 부직포를 덮어 주시면 성장이 훨씬 낫고, 동해 예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부지포를 덮으십시오. <웃음> 부지포를 꼭 덮으세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네. 그, 잎이 이렇게 끝에가 좀 말라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병인가요? 말라가는 게 아니라 다 말랐었는데 다시 이제 차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거에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다 말라 있는 상태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양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하하. 다시 빨라 쓰겠네. 그죠? 네. 빨라 쓰겠어, 이렇게. 네. 아, 지금까지는 말라가고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가고 네. 있다라는 거. 하엽들은 이렇게 지금 말라서 있고, 네. 이제. 위에 있던 말 잎들이 말라 있다가 다시 이제 생기를 회복하고 찾고 있는, 있는 중입니다 예. 아, 이렇게 회복을 <웃음> 빨리 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뭐 이럴 때 칼슘 가리 결핍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예. 뭐 슈퍼추비 물에 녹혀서 옆면 살포하시면 아, 네. 싸고 저렴하게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슈퍼추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슈퍼추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음, 질산태 질서로 되어 있으면서, 질산 칼슘을 어, 주 원료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질산 가리, 마그네슘, 붕소, 아연 넣어서, 어, 6가지 양분을 이렇게 비료 안에다가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질소랑 칼슘은 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물에 잘 녹는다고 들었습니다. 잘 녹아서 뭐 관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제 하우스 작물 하시는 분들은 슈퍼추비를 관주로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 밭에 뿌리셔도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연면 살포.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 상태가 좋으신 상태에서 잎이 이렇게 말라 들어간다. 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어. 포자 곰팡이 포자가 보이면 말라 들어가면서 곰팡이 포자가 보이면 이제 입마른 병입니다 아. 근데 어 포자는 보이지 않고 그냥 입 끝이 약간 그 노랗게 말라 들어가는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리랑 칼슘 결핍이 오면은 어, 음. 그런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슈퍼추비를 옆면 살포 하셔서 한두번 정도 사용하시면 회복을 빨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뭐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별로 지금 만들기도 힘들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음. 좀 생산이 잘 되고 있나요? 앞전에 만들었던 거다 판매가 되고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와 아. <웃음>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거네요? 태, 뭐 연면 살포용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면 태민 농자재 주문하셔서 네. 한두포 정도씩 이렇게 택배로 받으셔서 연면 살포하시면 음. 가장 저렴하고 효과 좋은 그 영양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슈퍼 추비를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슈퍼농부 슈퍼농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필요한 양만큼 택배로 보내드리죠. 네. 차, 차량으로 아, 소량은 아. 태민 농자재. 네. 그리고 파레트 단위로 가려면 이제 슈퍼농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파레트가그몇몇 어, 봉에 드리는 거죠? 10kg짜리 100포가 한파레트입니다 아.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한파레트 어. 한파레트 구매하시게 되면 한포 비료 가격이 22,000원입니다. 10kg에 22,000원이고, ,000원? 22그 다음에 그 한파레트 농가 배송비가 5만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무료도 있다면 배송비? 네파레트 이상 되면 무료 배송인데, 네파레트 사실 정도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하우스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 아. 관조 처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슈퍼농부의 마늘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살아갈 거라고 믿고요. <웃음> 네. 또, 마, 마지막에는 또, 기가 막힌 또, 이 마늘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그, 2월 달에 보셨는데, 지금 이제 한달 조금 더 지났거든요. 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잘 관리해서 수확하는 날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웃음> <웃음>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네, 네. <웃음> 그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웃음>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